먼저 ISTJ는 본인을 드러내는 일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. 강연, 발표 등이 준비된 상황이라면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면 심각한 뚝딱 현상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는 짝사랑, 연애, 친구와 친해질 때 대부분 해당됩니다. ISTJ는 무턱대고 먼저 다가가지 않고 충분한 관찰을 거쳐 적절한 타이밍에 스며드는 것을 선호합니다. 그 과정에서 상대는 분명히 이그라이가 느껴지는데 가만히 있는 ISTJ가 궁금할 것입니다. 그럴 땐 조그마한 간식을 하나 주기만 해도 ISTJ의 높은 성격을 순식간에 허물 수 있습니다. 주야사덕통해 ISTJ와 유아 인 신고 하 ISTJ 월 멤버십 에그 하마팬 Vlog, ASMR Doom.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 u i t s u b n a d a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se Yo.